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을 원고와 함께 10분만에 만든 완성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챗gpt 에서 작성한 원고를 이곳에서 편집해 줍니다 조금 전그 버튼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원고를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뜹니다 이곳에서 원고 편집 후 나가셔서 영상을 선택하시면 원고에 맞게 영상이 편집이 되어 만들어집니다. 원고의 언어를 감지한 AI는 그 언어에 맞는 영상을 찾아내어서 조합을 해줍니다. 우리는 거기에 조금 손을 보고 배경음악이나 음성 녹음 정도만 가미하면 멋진 유튜브 영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. 자 한번 보실까요? 원고 편집 후 영상 하나를 골랐더니 이렇게 대본에 맞는 영상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. 이제 저는 간단한 편집 몇 가지 한후 추출해보겠습니다. 바로 추출한 영상을 구경해보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